근데 이거, 원소지 맛있다. 아, 그래? 응. 음. 이게 장범준이 파는 거라고? <웃음> <웃음> 뭐, 뭐, 누구지? <웃음> <웃음> 나 이거 쓸게. 어, 짤로. <웃음> 그래서 오늘 뭐, 제 인생에서 몇안 되는 저와 선발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네, 안녕하세요. 어. 우피디 우주비입니다. 오주비 분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존재한다라는 건 때문에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중식이와 함께 우리 풍덩 프로덕션 같이 운영하고 있고 중식 밴드의 이런 저런 작단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요즘에 술을 별로 안 먹어요. 이게 수요 중식회를 하면서 여기 술을 먹어야 되니까 아. 다른 날 굳이 내가 술을 먹어야 되나? 음, 그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술을 현재 줄어서 지금 헬스케진 거 봐. 저가 형 기억났을 때 <웃음> 형이 빵을 훔친 적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 아, 우즈비 네. 형 장발장 역사 머릿고기집에서 막걸리를 막걸리를 많이 먹었어 10원 한 푼도 어, 없이 살살 음. 털어서 네. 먹고 오는데 그 시장 옆에 있는 빵집의 냄새가 우와 아빵 냄새 너무 좋다 근데 형이 먹고 싶어? 진짜 저거 먹고싶어?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아 이거 2천원인가 그랬어 천원, 2천원에 음. 진짜 이거야? 근데 하고 막 <웃음> 도망갔었잖아요 <도망갔다 웃음> 그리서 옆골목에서 내가 아이씨랑 어? 어? 이렇게 하고 <웃음> 내가 이렇게 제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씨가 그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뛰어갔는데 골목 바로 옆에 이렇게 한 3m 바로 골목에서 넘어져서 웃고 있는 거야 <웃음> 그거 왜 그랬는지 한번 그때 그냥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은 도둑질을 <웃음> 하는 거야? <웃음> 그게 아니라 기분 좋은 상태로 기가를 하고 있는데 저 빵이 맛있겠다고, 빵 먹고 싶다고 그냥 왠지 어떻게든 저 빵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같아가기억아 음, 응,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내 주머니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일단 가서 얼마예요 물어봤지? 어.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잠깐만 돈이 없네? 아 뭐겠다. 물고기가 <웃음> 뛰었지. 음. 그 뛰었는데 마침 골목을 탁 들어갔는데 밑에 바닥에 이제 그하수구를 막아놓는 큰 철판이 있었어요. 네. 옛날 골목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맨홀이 아니라 크게 네모나게 돼 있는. 네. 하여튼 그게 미끄러웠던 거지. 아. 거기를 딱 밟았는데 쭉 미끄러진 거야. 빵을 이렇게 들고 어? 이거 넘어진 거지 <웃음> 넘어졌는데 이상하게 어. 너무 웃긴 거야 이 빵을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웃음> <이거야>. 웃고 있는데 이도 <웃음> 한참 웃었어 너 아, <웃음> 같이 한참 웃다가 <웃음> 이가 빵을 도로 갖다 들고 거기 기억나요? 저기 망원동에 그 망원시장 바로 앞에 있는 아직도 있나 몰라요? 그 빵집이 있어요 오래된 옛날 빵집 아직, <웃음> 아직 없어요 지금 이자 아 지금 없어요? 예. 아 아쉽다 이 자리에 있어서 그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빨리 방송 에 이메일 줘야 되는데 그 아이씨 <웃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큰것까니까 응. 모든 걸다깔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우리 중식이 기타 부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좀 약간 형이니까 담담하게 다음 날 제가 기타 를 사러 가자 했지만 내가 왜 부셨지라는 <웃음> 그 다음 날 했어요 그때 나는 정신을 차렸을 때 기타를 부시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타를 보시니까 정신이 차려진 게아니고 그런 거 같아. 아, 그런 거 같아. 이건 또 뭐냐면 그때한 진짜 한 15년, 13년, 14년 이렇게 된거 같아. 술을 먹고 있다가 둘다 술이 또 만취가 된 거야. 형나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그렇게 했어. <웃음> 나는 우리는 한참 부족한데 얘 너무 좀 뽕에 취해 있다. 네가 뭘 노래를 잘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설전을 벌였죠. 그럼 실험을 하러 가자. 어. 증명하러 가자. 홍대 그 놀이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취했는데 유명하신 그 막걸리 아저씨 구영님이 마침 지나가신 거그 막걸리 두경을 사가지고 바닥에 앉아갖고 자! 기타치면서 노래를 한번 해봐 니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 앉아갖고 술 취했으니까 뭐 노래를 제대로 하겠어 기타를 제대로 치겠어 그 앉아갖고 이제 지나가다 커플 둘이 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좀 구경하다가 고 근데 이제 나는 뭔가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가자 가는 길에 독창골목에서 기타를 이렇게 조심히 딱 꺼내가지고, 기타를 부셨지. 음. 그니까, 네가 어, 형, 왜 그걸 왜 부셔? 왜 부셔? 이렇게, 막 이랬던 기억이 나. 그리고, 다음날, 내가 전화해서, 김지가 미안하다, 형 기타 사줄게. <웃음> 오늘은 그 전통주를 가지고 왔어요. 원소주. 원소주 누가 파는 거죠? 제이팍. 제이팍. 손흥민, 봉준호, 잔찬성 제이팍하고, 이거랑 한명더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편의점에서 맥주 사러 갔다가 뭐야 도오크어 이렇게 생긴 게 있길래 이게 이게 뭐야 아, 우리 어떻게 오크족인지 알고 또아 <웃음>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는 새해 복 많이 받세서 응사를 안 했죠 어안 했어 응. 대안했지 우리가 같이 한지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기획사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을 같이 하면은 된다 근데 10년을 같이 해도 안되면 안된다 그니까 러그 된다 안된다의 <웃음> 그러니까 그 된다 기준이 뭐예요? 뭐 자기는 가보지 못한 영역이죠 아 그니까 뭐가 된다라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뭐가 돼도 된다 근데 나름 우리는 이상한 영역까지 는 도달하지 않았나 내비게이션이 설명해주지 않는 음. 지도에 없는 길로 온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죠 음. 요즘 생각했을 때 제가 음악 안 하면 뭐하고 살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전기 기술자 노가다죠 노가다 응. 그나마 이거를 할수 있는 기술 왕노동판 응. 가 갖고 그냥 기공은 안 돼도 중공 정도는 하고 아니면은 마사지일 것 같아요 저는 마사지는 됐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알고 이거 어떻게 조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음. 아 그건 되는 거죠 전기도 이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뭘 해야 되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위장샘 <웃음> 아 그건 되죠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이거 중식 씨가 사람을 쓰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다 알아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소장, 하세요 소장 소장 소장 어, 어. 그건 되지 어. <웃음> 소장도 이제 다 외국인이 소장하고 있대. 중국인들이 애들이 하고 있대. 아, 진짜? 중국인 아니면 필리핀 애들이. 야, man, no way. No o n 아니,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저 <웃음> 이럴 때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사실. 끝나면 룸싸롱 가 다. 월급 들어왔다 그러면 다가 다 쓰는 거야. 가족한테 보내 주고 이렇게 보이잖아. 대외적으로. 아,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 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웃음> 봤어. <없어서. 웃음> 문제는 그런 거지. 백로야 까마귀인데 가지 마라. 처음에 그런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멀리 사고까지 와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야. 음. 근데 처음에는 이 돈도 보내고 다 했겠지. 음. 근데 급한 분위기 자체가 아시 그런 거. 맞아, 맞아. 술을 맞아. 먹고 맞아. 있는데, 응. 아, 이게 한 번, 두 번은, 아, 이러다가도 이게 몸에뵌 거지. 기다려봐. 응. <웃음> 우리는 너무 아는 얘기만많아 이야기 멈추지 않네 지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기 앉아있으니까 응. 이거 카메라 두에 있잖아 정신없지? 그니까 <웃음> 좀 읽어주라고! <웃음> <왜>? <웃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읽을 새가 없네 죄송합니다? <웃음>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정신없어 그녀는 네. 나만의 여자시다니 너무 놀라진 것 같소 이거 원소지 맛있다 아 그래? 음. 기름기를 싹 없애주는 느낌이다 이게 장범준이 파는 거라고? 뭐뭐 <웃음> <웃음> 뭐, 누구지? <웃음> <웃음> 나 이거 쓸게 어. 이 짤로? 중식이 곡중 내가 만든 베스트 그니까 작곡가가 지금 편곡 프로듀서잖아요? 네 편곡을 평곡, 했을 때야 이거는 진짜 이개떡 같은 래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아니 솔직히 꼽으면은 몇곡 돼요? 하나 를보야돼 그게 어려워 해바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죽어버려라 만들었을 때는 그게 됐겠죠. 아 실제로 내 컴퓨터가 죽었다니까. 만들다가 컴퓨터가 푹 하고 나가더니 이게 안 켜지는 거야. 가지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어, 그렇죠. 컴퓨터를 획살시켰다는 예. 얘기죠. 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던 거. 안 되나요? 일어나가 큰일 나요. 그때 연말에 형이 얘기했었죠? 어, 예. 내가 꼽은 그해 최고의 배트곡은 안되나요 두번째가 귀엽다네요 그는 기간이 되게 오래걸렸어요둘다 애장을 했으니까 한밤 아, 한도도 아, 예. 진짜 여기 와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만들고 아, 그렇게 했던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우리 많이 싸워요 <웃음> 우리 맨, 맨날 싸운다 아 맨날 싸운다 멤버들 그냥 이러고 있다 <웃음> 우리 싸우고 있으면 어우.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거 마아 아직 기다리다 <웃음> 너무 기대하지 않은데 너무 잘 나와 음, 사운드며 그 전체적인 악곡이며 너의 그 사투리 연기까지 완벽했던 그래 서산말 어. 서산말이에요 예. 어. 부산 사람인데 부산말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근 <웃음> 네? 서울 사람인데 경상북말잘 어. 쓰는 사람이라서 어. 그 중간을 선택할 수 있었다 <웃음> 아니야 나는 내가 부산말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말 진짜 어색해 부모님이나 고향 친구가 전화 오면 음. 이게 트리거가 이렇게 켜진다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니야 내가 부산 우주비형 친구들을 거의 대부분 만나본 것 같은데 어. 아니라고? 걔네들이랑 내가 대화할 때? 대할 때도 정말 이상해 <웃음> <웃음> 나는 사실 심해요 전체 통토어도심해요 사실 그때 방송 들어갔으니까 제가 건들 수가 없었잖아요? 페이스뭐할 수가 없었어요 싸울 수 없었고 맞아요. 그냥 완벽하게 그냥 형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방송 들어와 있고 핸드폰 응. 다 뺏겼으니까 못못 못 내는 거야 근데 딱 냈더니 미쳤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미발표 곡 중에 베스트. 아 미발표 곡 중에 베스트. 마지막은 정말의 날. 응. 정말의 날. 응. 마지막은 그대와 함께 하고 싶어 마지막은 그대와 함께. 용 용? 그용어나최고 바꿀래 뭔데? 회식이었어 아! <웃음> 회식, 회식의 엔딩이 부시다 이따가 부시다왜 트롯목을 는지 어? 이술에 대한 감상 좀 얘기죠? 나무 썩은 물을 먹고 있는거야? 이거 <웃음> 별말 안하려고 그랬어 돈. 돈 없이 여자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음, 나 이러고 한한 2시간 두, 한두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환이 형이랑 했을 시간안 가서. <웃음> 이제 우진이 형이 편집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봐 주셔야 돼요. 나 진짜 열심히 편집했거든요. 네. 어, 많이 봐 주시고 댓글 많이 좀 남겨 주시고 그러면 힘이 날것 같아요. 음. 너무 힘들거든. 애들 너무 재밌네. 근데 사실 뭐 나도 오늘 재미없었던 것 같아. 공연인지 모르지만 어.